너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사료를 배급해 주고 왔어. 자, 울리야, 뭐었지? 내가 여기 하나씩 왔어. 보여? 니가 먹는 거야, 울리야. 울일러봐 이거 먹어봐. 울리! 울리! 일로 봐 그렇지 괜찮아 너무 어아워막어 들어 들어 어 그렇지 잘하고있어 거리치 <웃음> 거치, 그 거치, 거 그렇지. 그렇지. 치거고 있어, 거치, 고 있어. 우리 그 거치, 거치, 거치, 거 네, 여기, 여기. 네, 착해줘야 돼? 자, 마지막 단계. 마지막 그렇지. 아. 이거를 하루에 세네번씩 해줘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지금 새벽 3시, 지금 3시 25분인데 한두 번만 더 자자 올려요 알았지? 네, 올리한테 이제 밥을 먹이고 박스노즐 훈련을 이제 바로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서 바로 여기, 여기 차. 네, 조금씩 넣는 겁니다. 하나씩 여기 박스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모자란 것처럼 이제 자기가 느껴서 여기저기 이제 음식을 찾으러 다녀요. 우리한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막 지나쳤었는데 제가 다섯 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위치를 잘알더라고요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물리의 포악성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배변패드 위에다가 줄거예요 내가 다 먹었어?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어. 저렇게 이제 막 찾더라고, 이제. 오, 보이세요? 오. 나 처음에는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저렇게 찾아가서 이제 먹더라고요. 와, 야. <웃음> 야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울리야? 울리야, 어, 여기. <웃음> 좋아. 원래 전. 원래. 아, 원래. 야, 기, 기가 막히다, 우리. <웃음> 기가 막히다. 야, 너 언제 이거 다 외웠어? 어? 올리야, 언제 이거 다 외웠어? 아우, 막, 이 숨소리 들리세요? 막. <웃음> 야, 이런 거?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우리야 일로 와야지. 올리야. 일 배변표도 위에서 먹는 거야. 알았지? 이 촉감을 느껴 봐봐, 우리 배가 배때 촉감을. 잘했어, 올리. 아주 잘했어. 올리,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없, 없을 때는 이렇게 직접 손으로 보여줘서 없어라고 해야지 계속 안 쫓아다니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계속 쫓아다녔는데 올리, 왜, 왜 앉았어? 또 <웃음> 줘? 우리 또 줘? 없는거 확인했어? 또 줘? 봐봐 없잖아 손에 손이 없잖아 없지? 음. 하지만 한번더 줄게 우기야 아주 잘했으니까 내가 한번더 줄게